보마. 군모님 보우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하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예, 추석 지나고 이제 오늘 수요일 또 이제 3일이 지났는데요. 추석 끝나고 정말 폭발적으로 전화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석 날 이렇게 제 영상을 많이 보셨나 봐요. 구독자 분들도 많이 늘으시고 시청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일단 제가 다양한 컨텐츠로서예 저한테 가입하신 분이든 저한테 가입하지 않으신 아니, 분들도 어떻게 하든 이렇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그리고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 또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식의 그런 저희 의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드리고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시고 또 이게 보험 청구나 또 이제 보험가입 그리고 이제 보 리모델링, 증권문서 그런 쪽에서 연락을 많이 주세요 다시 한번 많은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몬드파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안전하자고 화이팅! 하자,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도 있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다시 눌러 주시고요 일단은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 많은 분들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증권문서이나리모델링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셨지만 보호망이 과연 보험한 보호망 당신은 보험가입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지금 햇빛 때문에 제그 나름 좀핸스만 예, 얼굴이 잘안 보이시는데 네, 별로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요 보호망 당신은 어떻게 해서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 보호망은 제 저랑 네, 저희 가족들은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2008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저 실손보험 상해 우료비특약이죠 한약이나 그 다음에 뭐 한의원 치과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 없는 상해 우료비특약을 가입했어요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잠깐 실손보험 이제 손해보험에서 잠깐 몇달간 비갱신형을 판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실손보험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했어요 제가 자랑한건아니고요 상해는 그렇게 되고 질병은 1억에 30, 100% 짜리 가입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식손보험 예전에 가입하신게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그래서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착한 식손보험으로 좀 저렴하게 갈아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보장도 중요하지만 월 납입금액이 부담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착한 식손보험으로 갈아타셔서 보험료를 좀 줄이신게 좋지만 착한 식손보험이 2013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15년 만기가 2028년도에요. 그때, 그때 시점에서 실손보험,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때 당, 뭐, 그때 뭐 50% 40%, 급여 50%, 비급여 40%, 아니면 60% 50%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은 착한 실손보험이나 2013년 이후에 가입자분들은 정말 안 좋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그게 폭락할 필요는, 폭락은 안 하겠죠. 실손보험 보장이요. 근데, 손해율이 계속 높다 보니까, 그리고 10월 2 2일 날, 손해보험 대대적으로, 위험률중가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실손보험이 일단은,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신다면, 최대한 2028년까지는 끌어가지고, 끌어가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보장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기존 거 유지하시고요. 그럼 뭐, 그렇게, 변동이 없다, 그러시면은, 가라 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8년 남았어요 8년 근데 보험료가 정말 부담되시면 가라 타셔야죠 보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유지해야 보장을 받지 유지 못하면 보장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 0 수목 1년에 100%짜리 100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M사에서 비행시적으로안진단가 그 5천만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10몇년 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20년간 그때는 거의 1스만기도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80세 만기로 가입을 했어요. 80세 만기에 가입하신 분들 갈아타 줘도 되지만 저는 그 80세 만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0년 이상 납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비행신으로남친한그파0썬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졸증 급성 신근 형태도 세트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3천만원, 3천만원 급성신근용세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어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내혈관 진단비랑 허혈성 심장질환이 없었어요 내졸증이랑급성신근용세만 있었죠 지금 이제 내혈관이랑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졸증이랑급성신근용세 그때 가입을 했었고 지금 내혈관이랑허혈성 심장질환 2천만원씩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3대 진당금은 그렇게 해서 가입되어 있는게 암진단금은 5천이 아니고 저는 1억 5천이 가입되어 있어요 성적은 어떻게 가입되냐면 작년 1년전에 유사 2천만원 그 다음에 비갱신형으로 5천만원 암진당금 20년나 90대 만기로 또 가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달전에 갱신형으로 암진당금 5천만원 갱신형으로 제 나이가 이제 40인데 제가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갱신형으로 해서 제가 4 5 0 0 0원 납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20년 후에 보험료가 인상이 될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비갱신형을다 가져가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거의 3분의 2는 비갱신형, 3분의 1은 갱신형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내열관이랑 활성은 제가 서브적으로 비갱신형으로 2천만 원씩 해놨고요. 근데 내열관 진단비가 있으면 좋은데, 보험료가 비싸요, 비갱신형은. 갱신형 물론 저렴하죠. 나중에 보험료 인상이나, 아니면 평생 납입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근데 일단 비갱행시용으로 저는 나비 할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렇게 더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내졸증만 있어도 충분히 보장받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려드렸다시피 내졸증의 권리 확률이 67%예요. 내졸증이나 내경색이 많아요. 내경색이 46%인가 그런데 내경색이나 내졸증이 많지 물론 내혈과 진단은 100%예요. 그내혈과 진단비가 있으면 좋은데 보장한도가 가회삼 하나 틀리지만 KB는 10월 8일까지 2천만원 그 m g 도 2천만원 하나손해 보험이 이번타까지 2천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열관 진단비 보험료 납입 여력 내에서 최대한 높게 구성을 하면 좋은데 수습이랑 또암진단금이나 여러가지 가입을 하고 싶으시면 솔직히 내열관 진단비 1천만원 내조증이 2천만원 아니면 이제 현대해상 심혈케어서비스죠 A, B가 있어요 그래서 뭐 4천만원, 3천만원 그렇게 구성을 해도 될것같고요 삼성화재도 이번달부터 현대해상이랑 비슷하게 상품이 나왔는데 여외가 진단비 1,2천 구성하시고 뭐 동맥경화나 심무전증 동맥경화나 심무전증은 이제 삼성은 안되고 현대해상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가져가기 원하시면 이대질병으로 1,2천 드시고 내졸증으로 나중에 뭐한 3분의 1 정도는 서브적으로 1,2천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심장질환은 반대예요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가장 많이 보장이 되는 게 협진증인데요 협진증은 무조건 100% 최대한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14년 보험인세의급성신근경색 걸린 사람 딱한명 봤어요 거의 90%는 뭐냐면 심장이 쪼깃쪼깃하고 답답하고 아프면 협진증 진단을 받아요 협진증 진단 받으면 수술한 경우도 있고요 진단 받고 그냥 약복용하고 추적관찰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얘가 협심증, 허혈성 심장 질환을 최대한 하시고 급성 심근경색은 멀리 천리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급성 심심근경은 솔직히 보험료가 얼마 안 하거든요. 이게 얼마 안 하니까 애 1천 넣으시고 나머지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구성을 하셔라. 그렇게 되시면 3대 진단금을 그렇게도 좀 알차게 저는 가입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수술비죠수술비는 예전에 가입한 게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그 2009년도에 는 없었고 2010년도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질병 수입이 수수비, 상해수입이가 30만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험료가 얼마 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험료가 뭐 30만원 구성하는데 8천원 9천원 하죠 보험료가 비싸요 그런데 비싼 이유가 있죠 왜 비싸죠 손해율이 높으니까 그런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병 수입을 빼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질병 수입이 업기 누적이 90인가 100까지 될거예요 이제 모장이나 그 다음에 어깨 누적이 바뀌다 보니까 저도 계속 공부는 하는데 계속 하루 이틀 1, 2주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수리비는 최대한 가져가신게 좋을 것 같고요. 질병수리비를 어깨 누적 꽉꽉 채워서 구성하시고 저 또한 예전 30만원 했지만 지금 현재 예전에 삼성화재 150만원까지 가입이 됐어요. 질병수리비 그걸로 저는 가입을 했고요. 그거 가입 못하신 분들은 질병수리비는좀 최대한 높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수리비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없었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종수수비가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생명보험도 저도 없다 보니까 손해보험의 종수수비를 작년 하나 가입했고요. 또 하나는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어요. 저는 이제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유병자 말고 이제 유병자 아닌 걸 표준체로 가입을 했는데 두구자로 하면 보험료가 비싸요. 종수수비는요. 그래서 한구자는 비갱신형, 한구자는 갱신형으로 해서 갱신형 하면 보험료가 2, 3만원 내일밖에 안 돼요. 40대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해서 중복해서 두 구자로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가입한 게 16대 질병 수수인데요 16대는 2009년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 내용면에도 좀 적죠. 그래서 그거 하나 가입되어 있고 지금 현재 K사 다빈도지라 21대 수수비와 101대 수수비를 제가 몇달 전에 가입을 했어요. 참고로 KB손해보험 101대 수수비는 이번 달 중순에 없어질 예정이고요. 그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담보가 축소되고 담보가 삭제가 삭제가 된다는 내용은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출시를 했는데 보니까 어 이건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데이터베스의 상품개발팀에서 만들다보니까아 이거 적자가 나는 거예요 혹은 적자가 아니, 아니더라도 아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안되겠다 이러고 보장을 뭐 100일대에서 뭐 70대나 60대로 뭐 축소를 하겠죠 아니면 100일대로 가져가는데 그 안에 질병 코드를 몇개를 빼겠죠 그러기 때문에 예 저는 몇달 전에 kb 손해보험 질병 수, 질병 수수비와 그리고 101대 수수비와 가빈 도 질환의 수수비를 가입을 했어요 아 지금 코로나 확진 저 문자 때문에 끊겨졌는데 다시 지금 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비는 제가 예전에 100% 짜리 가입이 비행시험 가입 되었고요그 다음에 암진단금 1억은 비갱신형 그리고 하나는 20년나 80세 만기고요 최근에 가입한건 20년나 90세 만기로 비갱신형 유사합 2천까지 해서 가입이 됐고 예전에 뇌졸증 급성신근경색은 예전에 1년전에 1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3천만원씩 비갱신형으로 가입됐고 내월간 헐서 심장질환은 2천만원 추가적으로 또 가입을 했어요 최근에요. 네 그리고 수수비는 질병수수비 제가 꽉 채워서 누적한도 제가 그렇게 해서 가입을 되어있고요 그리고 네그 어, 이제 16대 수수비는 예전에 가입이 되어있고 11년전에 그리고 최근에 두구자 중수급비비갱신형 하나 갱시형 하나 갱시형은 2,3만밖에 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뭐 제가 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16대 질병 외에 101대 수수비 그리고 다빈도질환 21대 수수비를 최근에 같이 K사로 가입이 되어있다 이번달에 중순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담보가 축소하다 보니까 아 저도 보험료 매번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담보가 축소되는 얘기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물론 축소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뭐 연장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괜히 거짓말쟁이 되고 저는 보험회사 본사에서 나온 얘기를 고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한테 가입 안 해도 돼요. 전 절판하기도 싫어요. 근데 그런 사실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얘기를 안 하면, 보호방님, 이렇게 해서 변동되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러고 서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상품이나 좋은 정보를 알려야 되는 중간에 관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사에도 나오면, 빨리빨리 빨리 피드백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보험왕 가입된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제 기준으로서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보험왕님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어요 되게 궁금해 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보험 쪽에 보험왕이고 전문가다 보니까 저랑 같이 좀 비슷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목도 아프고 하루에 4 50명 정도 제가 상담하는데 저녁때 11시 12시에 집에 가잖아요 목초가 돼요 정말로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힘내게 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앉아서 일해요 근데 이 목으로 말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목소리도 아프긴 하지만 일단은 목으로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 목이 제 성대가 정말 이거는 재산가치가 어마어마할 수 없어요 제봄을1호예요제 신체 부위 중에 그래서 목소리를 최대한 아 끼고 있고요 또한 뭐, 이제, 말한다 할지라도 말을 깨속해도 금방 배가 꺼져요. 네, 이거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물론 배는 꼴로 억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도 다시 시작할 거고, 어, 저녁 때도 제가 좀 밥을 안 먹고 과일을 먹었는데, 좀 다시 다이어트도 할 예정입니다. 전뭐개인사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이든 아니면 가입을 하실 예정이든 보험 리모델링 증권 분석을 하실 분이라면 기존의 실손보험 부담이 안 되면 유지하시고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껏 단독 실손보험으로 따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유병자 계신 분들은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뭐 이제 보수치료나 MRI 주사제가 담보가 없잖아요 좀패널티가 있어서 좀안 좋게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을 하시는데 이걸로 유지하시다가 보다가 병력상이 없어지고 보험 청구가 없어지면 그때 일반 보험으로 다시 새로 가입을 하세요. 어차피 실손 보험은 소멸성이고 평생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이제 외로 이제 암 진단금 원하시면 암 진단금 그냥 뭐 비행 시형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3, 4천 정도 세팅을 하시고요. 나는 좀 많이 가고,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보험료 납입 여러 개에서 비갱신형. 아니면 하나 손해보험, 하나 생명, 갱신형 있잖아요. 20년 계신, 뭐 스페셜 안보험료 1억 나오는 거. 그리고 값상사한 7천만원 나오는 거요. 그런 걸로 따로 서브적으로 가입을,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을 하셔도 시하될것 같고요. 20년 지나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해지하셔도 되고, 이2 0년간 충분히 보장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비갱신형 가입한다 전제 하에, 근데 갱신형만 추천해드리면 솔직히 좀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설계사분들이 갱신형 무조건 안좋다고 깨운데 일단은 보험료가 나는 3,4만원 유지하고 싶고 1억 한돈 내서 가입하고 싶으면 비갱신형으로 밖에 가입할 수 없잖아요 비갱신형으로 1억 정도 가입하잖아요 보험료가 10만원 넘어가져요 그래서 보험료 저렴하게 보장 크게 가져가 싶으시면 정답은 비갱신형 밖에 없어요 무해지 전기보험전기납보험도 있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전기 갱신형 보험보단 게임이 안돼요 보험료가 그래 저렴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갱신형 그러 나는 그래도 이 경제활동기에 빨리 납입하고 평생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갱신형 가입을 하시고 서브적으로 갱신형을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열과 신장질환은 이제 2대 질병은요 천천씩만 넣으시고 내졸증이나 급성은 천만원씩 넣어주셔도 될것 같고요. 보험료 납입률력이좀 되신다 그러면 은 2천만원까지 KB는 10월 8일, MG는 이제 계속 가입이 되시고 보험료 좀 비싸요 비갱형은요 그리고 이제 하나손해보험도 이번달에 절판으로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 내졸증으로 서브적으로 천만원 이천만원 그리고 내역관 심혈과 수수비 일2천 넣으셔도 될것같고요 그렇게 더 가입이 됐으면 질병수수비와 종수비는 당연히 세트로 가입을 하시고요 상해 수수비는 솔직히 상해로 수술할 확률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해 수수비와 통으로 100만원을 하셔도 되고 상해 종수비는 빼시고요 상해 종수비를 넣으시고 싶으면 시 상해 수수비 좀더 낮추시고 종수비 종 수수비를 좀올리시고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제가 원래 말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고 또 빨리 정보 전달을 해야 되고 제가 성격이 급한 건 아닌데 상당 문의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제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빨리 빨리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좀 빨리 하고 이제 그렇게 해드린데 이해만 하시면 돼. 요 이해 못하시면 제가 말 발음교정이나 말을 천천히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말을 좀더 빨리 하건가 아니면 은 말을 아니면 말을 천천히 하는데 편집할 때 8배속, 16배속으로 할까요? 어 네. 그러면 또 말이Ц리라다다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발음도 새고 좀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좀 2배속으로 좀 빠르게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수드비를 전체적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일단 기존에 뭐 가입을 하실 분이나 이면 리모델링 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한 대로 그 공식대로 그렇게 해서 내졸증은좀더 2천, 뭐 이게 보험료 부담리 내면 천만원 그리고 이 졸증이나 급성증 같은 서 써보셔도 되시고요. 내 지능 수드비와 중수드비는 당연히 되시고 상위 수드비는 좀 줄여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빈도지나 21대나 아니면 101대나 그 타단에 뭐 121대도 있고 뭐 77대도 있고 많은데요 그런 건 솔직히 좀더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큰 질병에 대해서 나중에 뭐 이게 간병인도 있어야 되고 회사에 그만둘 수도 있고 여러가지 치료자금은 쓰이는데 그럴 때 아무래도 보험에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다빈도 질환이나 이런 수술할 때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진단비도 크게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실손보험만 있으면 실손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된건 맞는데 일단은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 다 커버가 되지만 요즘에 90% 80% 혹은 비급여 부분이 안 나온 부분도 있고 나중에 간병이나 회사 그만둘 때생활자금로 어, 써야 되기 때문에 진단금이나 수술비는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0세인데, 40세 남성 기준으로 저는 보험료를 한 21만원 정도 납입하거든요. 거의, 보험은 정답이 없어요. 수입에 뭐 10%나 20% 내외로 하라고 하는데요. 전 저축을 다 빼고, 이제 보장성 보험만 가져갈 땐전 21만원 정도 납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저는 21만원 지금 그렇게 가입하면 30만원정도 납입이 될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젊었을 때 10년전에 젊었을 때 가입이 되어있고 보험료가 젊었을 때 가입을 했기 때문에 21만원? 아니다 운전자 보험까지 하면 제가 23만원정도 납입을 하는것 같아요 저 혼자만요 그래서 23만원정도 가입이 되어있고요 보험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15만원 20만원 그거 내에 보험료 납입 여력 내에서 그리고 보험이 니즈가 있는 사람들 보험의 필요성 그리고 가족 여기 있다 우리 부모님이 뭐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 그러시면 30만 40만 원, 40만원 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여력, 여력 내에서 구성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제 자녀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0% 짜리 가입이 되어있는데 지금은 이제 30년나 9 0 만기로 해서 최근에 몇달 전에 갈아타였어요 갈아타, 타 그래서 지금 업계 1위는 이제 농협손해보험이죠 가성비가 가장 저렴하니까 브랜드가 안 좋고 보험금 청구할 때좀 꺼려 하신 분들은 일단은 현대해상이나 아니면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초화재삼성화재 이쪽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아 그냥 몰라 그거는 그다 솔직히 보장은 비슷비슷하고 보장은 다 비슷하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게 가장 좋아. 그러면은, 가성비 9+, 플러스 농협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고요. 근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심사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보장도, 뭐 암진단 그 1억, 질병구장이 1억, 그 다음에, 내외가 허성 5천만원. 수수비는 좀안 좋아요. 타사에 비해서. 그리고 종수수비도 좀 약하게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혈비관혈 좀, 타사보다 좀안 좋고요. 그래서, 뭐, 브랜드 안 따지고, 가성비, 그냥, 좋다. 이제, 보험료, 저렴한 게 좋다. 그러면 1위가 농협손해보험, 2위가 롯, 롯데 도담도담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3위 같은 경우는 뭐 m g 근데 m g 같은 경우는 종수도비가 좀 약하고요 롯데손해보험은 유사함이 암이 면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1등 농협, 2위 롯데, 3위 m g 뭐 4위는 현대, 5위는 뭐 KB, 메르치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 애들, 애들 같은 경우는 3명 다 6, 7만원 안으로 지금 가입이 되었 있구요. 왜냐면 30년 후부브스만기하면 6, 7만원이면 떡을 쳐요, 정말. 그래서 보험료가 맨날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 이제 1손보험 만원짜리로 따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랑 비슷해요. 우이프는한 15만원 정도 납입이 되어 있는데요. 저랑 비슷하게 해서 그냥 국제때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부분은 거의 뭐일진 동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가입할 때 우리 아이프드 코트, 우리 아이프드 코도굴 때도 비슷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비갱신형 3분의 2 진단금은 그다음에 갱신형 하나 예 5천만 원. 그래서 우리 아이프드 미래세생명의 갱신형으로 예전에 가입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프드 가입이 되었고 실손은 예전에 100% 짜리 그리고 예 수술비도. 질병 수술이와 상해수수비 가입되고 중수술비 갱신형 하나 비갱신형 하나 그리고 자빈도질환 그 다음에 베일대의 수술비 KB손해보험에서 몇달 전에 같이 가입을 해 드렸어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병력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몸이 좀 안좋아서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해 드렸는데 유병자로 하고 나중에 좀 기회 봐서 병력이 없으면 이제 그거 해지하고 다시 이제 유병자 말고 표준체로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은 전체적으로 가입이 됐고요 참 저는 사망보험을 따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전기보험으로요 그래서 저는 3억 가입이 됐고요 정기 보험으로 종신보험도 예전에 가입했다가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대해서 그렇게 크게 못 느껴서 일단 정기 보험으로 저렴하게 정기 보험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보장이 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65세까지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절, 저렴하게 가입이 됐고요. 종신보험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저렴해요. 종신보험 1억 정도 하면 제 나이대에 2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정기 보험 3억 정도 하니까요. 보험료 1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65세까지만 소멸성으로 65세 지나면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환급금도 없어요 그래서 정기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다 네. 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저는 솔직히 가입이 안 되어있어요 왜냐면 연... 아 예전에 10년 전에 가입한 거 그때 사교살 때 20만원 변액연금 하나 가입되어 있고 애들 자녀 학자금 쪽으로 10만원 10만원 가입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가입을 안 했어요 제가 가입을 하려고 하다가 큰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에 올린 게 있잖아요 네, 영상에 올린 게 뭐라고 올렸냐고요 네, 일단은, 그, 연금은,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65세 되면 탈 수가 있고, 화폐가치를 고려하지만,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화폐가치를 고려,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40대인데, 25년, 10년 납입하고, 15년 정도 거치했다가, 이 65세 때, 네, 65세 때법률 납입, 납입이 끝나고 그때 연금수령이 되면 제가 봤을 때 환급금 한 150% 납입한 보험에 그런데 부동산도 지금 최근 몇년 사이에 두배 정도 올랐고 짜증이 한 글씨 20년 전에 5 0 0원이 지금 5천원 10배 올랐는데 연금보험 150% 를맞자 나중에 2,30년 후에요 화폐가치가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보험 냈던 금액을 환급을 받자니 환패 가치를 못하 잡아요. 물가상승률을 이러다 보니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솔직히 큰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오히려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펀드로 투자가 돼서 이제 제가 관리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지금 내고 있어요. 매드라이프 생명요 그래서 변액연금 제가 따로 가입이 되어 있다. 수익률 체크를 할 거면 변액연금으로 가입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연금보험료 연금은 그렇게 그닥 추천을 잘안 해드려요. 최근에 확정 업력 그것도 많이 제가 가입을 시켜드렸는데요. 그상품은 솔직히 나중에 끝까지 유지할 거면 솔직히 좋아요. 근데 끝까지 유지 못할 거면 솔직히 연금보험은 독일에 추가 있어요. 왜냐? 어차피 12년, 10년 전에 해지하면 보험손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고객님 끝까지 유지하실 거고 나중에 이거 이 정도 내도 어숨 돈이 나고 생각하고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유지한다고 하시면 가입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지 마세요. 왜냐, 연금보험 10년 유지한 사람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나중에 뭐 몇십 년 후에는 두배 이상 원금이 들어오고 정 5% 단위 확정형이나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해제할 거면 저는 연금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는그게못 봤거든요 그래서 연금본도 많이 있는 분들은 가입을 했지만 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연금보험 가입해서 뭐 부기영화 누리고 제가 영업사원이지만 그거로 실적 나올 생각 전 전혀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없, 없을 돈이다 2,30년 3,40년 후에 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입하지 마시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무해지, 종신 같은 경우는 저는 저번 달에 단한 건도 판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해지, 종신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이에요. 이거 잘 알고 계세요.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에요. 근데 저축보험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빨리 종... 금융감독원에서 없애라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민원율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유지율 50% 채 안돼요 종신보험 5년 유지율 거의 3,40% 10년 유지율 10% 채 안돼요 거의 7%예요 20년? 거의 안되는 거죠 근데 10년 유지해서 130% 받으면, 130%가 아니죠. 미래세 가장 높은 게 114%예요. 114%, 114 가져가면 좋겠죠. 10년 납입. 근데 무해지보험 20년이나 30년이나 하시는 분은 뭐예요? 이건 완전히 보험에서보험사에서 수상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절대 그렇게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입하신 분들 얼른 철회하시고요. 차라리 저의지종신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은 10년 납입을 하는데 10년 전에 해지할 거면 0% 0% 그래서 50만 원, 100만원 가입하실 분들 10년 이전에 해지하잖아요 0% 에요 약간대출도 없구요 중도인출 추가납비 전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사망보험금 위에서 가입을 하신거고 무해지보험은 보험회사가 유일하게끔 보험회사 이득에서 맞는 상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되고요 보험료 3만원, 5만원, 10만원 미만으로 건강보험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종신보험 30만원, 20만원 이상 올라가는 보험들은 나중에 100% 설계사분들도 분명히 민원이 제기될 확률도 없고요. 그런데 가입자분들도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유지가 안돼서 나중에 설계사 원망하던가 이면 클레임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해지 종신으로 가입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 저희지 종신이 나죠 무해지 종신은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하시면 환금이 없지만 그저희지 종신은요. 중간에 해지했을때환금이 있어요. 그리고 10년째 납입기한이 끝나면 우해지종신 같은 경우는 114%가 되지만 저희지종신은 100%가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신 게더 좋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물론 가입자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통계치에 의해서 설명이드린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틀려. 나는 무조건 100만원 유지하고 종신보험 10년 유지할 거야. 유지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유지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 14년 보험 인생에 또는 보험 유지하는 통계체에 의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달에 일단은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현대 해상, 그 다음에 보장 축소, KB, 그 다음에 삼성그 다음에 롯데, 그 다음에 22일날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이슈 사항을 제가 좀 이따가 간략하게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예, 빨리 누르시고요. 이거는 이제 자막이 아니에요. 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제가 좋은 내용으로 좀 참신, 참신하게 그리고 어, 정말 솔직, 담백하게 고기 입장에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